표 안에 있는 네모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옆으로 가는 선이 하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아래로 가는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셋 열네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칸은 하나 둘 그래서 여기까지가 3개가 되는거죠 4, 5, 6, 7, 8, 9, 10, 11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일요일부터 쭉 만들어 버리면 엄청 불편해 지는 거죠 일단 여기에다가 네모 칸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겠습니다. 이제, 일, 여기를 토요일까지 끌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네모칸이니까, 테두리를 지금 좀 먹을까요? 모든 테두리, 여기도 모든 테두리. 이제, 여기를, 쭉 끌어주면 되죠. 그다음 여기가 테두리선이 밑에서 위로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범위를 씌우시고 셀서시 좋겠네요. 음. 범위를 씌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서식, 테두리를, 왼쪽, 아래에 대고 아래, 배구, 아래, 오른쪽을 하겠습니다. 사각형이 크게 만들어졌죠. 여기를 말합니다. 확인. 여기 선이 사라졌네요. 모든 테두리. 이제 여기를 자동 채우기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만들어졌죠 이제 여기만 1 2 3 4 5 6 하면 되죠 Ctrl C 해도 되고 아니면 드래그 해도 되겠죠 이제 7 8 범위를 씌우시고 끌어 주시면... 값이 들어가겠죠? 자동채우기 해주시고.. 이제 위에서 아래로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겠습니다 범위를 씌우시고 크기를 줄여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띄엄띄엄 선택이 가능합니다 응. 이정도면 될까요? 이제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